you <laughs> 아 수고하셨습니다. 문제야, a s m 이렇게 앞돌 짧게를 치고 싶은데, 이 키스가 영, 걸리네? 에이, 뭐, 알아서 잘 빠지겠지. 트레스! <웃음> 옆도 우리 살짝 맞아 있는 것 같은데? 엄마. 시원하게 짧아보네. 됐 응. 따. 그 기울기에서는 일적구를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된단게. 내가 딱 보여드릴게. 잘 보시오. 응? 아, 요렇게 빼야지. 안구요? 그렇긴 한데 아! 이렇게 빠지는 건 어쩔 껴? 이런 귀에라 먹을 아! 오늘은 닭발 사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일단 닭발을 찾고요 아마 테이블 아래 바닥에 있을 거예요 음, 여기 있군. 닭발을 테이블 위에 놓고, 이렇게 큐를 잡고, 창 던지듯이 앞으로 던져주세요. 쭉. 와우. 브라보. 어때요? 참 쉽죠? 자, 또 큐거리가 안 닿죠? 닭발을 찾으세요. 없으면 옆 테이블에 있을 거예요. 자, 찾아왔죠? 빨 찾아다니는 건 여러분의 권리니까 부끄러워하지 말아요. 자, 그럼 아까처럼 표를 잡고 던지듯이 쭉~ 아 아, 진짜로 던져보러 진짜로 던져지진 않게 합시다! 귀돌도 좀 그렇고, 뭐 칠려고... 빵꾸 치겠음. 왕뱅크도좀 어려울 것 같은데... 두껍게 쳐놓으면 알아서 스핀볼로 들어갈 예정임... 응, 내년 설쯤에는 들어가겠다... 아, 아, 아, 아. 어... 아, 뭘좀 응, 새해 복 많이 받어... <웃음> 와다? 아잘 치요.